하고 네이버에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검색하신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와주시면은 여기에 판매자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자이 판매자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개인으로 가입하시면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의 성함, 연락처 그리고 어, 사업장 주소지가 따로 없으시다면 집 주소가 오픈이 될 거고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오픈이 돼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오래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시면 사업자로 하시는 게더 좋은데 일단은 개인으로도 가입하시고요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도 가입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업자 아이디도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은 나중에 개인 아이디 하나, 사업자 아이디 하나가 생겨 가지고 처음부터 스토어를 두 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시면 복수 아이디라는 걸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복수 아이디까지 발급을 받기는 어느 정도 판매자 등급이 돼야 복수 아이디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다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먼저 가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 아이디를 따로 가입을 하셔서 아이디를 두 개를 처음부터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름 조회하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스토어의 이름을 적는 부분입니다. 스토어의 이름은 고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웬만하시면 은 한국어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철순의... 땅가게 뭐 이런식으로 누군가가 기억하기 좋고 딱 봤을때 직관성이 좀 뛰어난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국어로 좀 정해주시는게 좋고 url 같은 경우에는 어 할게 없으니까 철수내로 한국어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가능하다 이런식으로 표기해야되는데 이렇게 스토어 이름 정하실 때는 요거를 요 항상 네이버에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른 어디가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또는 네이버가 오타로 인지를 해 가지고 자동 치환으로 되진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좋죠 제가 예전에 카무르파티 라고 하는 쇼핑몰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자동으로 아모르파티가 검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경우에는 스토어 이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스토어 이름 정하실 때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스토어 이름 딱한 번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검색어로 노출이 되니까 웬만하시면 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은 이름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고객들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들어오는 고객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일 때에는 웬만하시면 은고객들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이름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향후에 사업자로 만든 아이디를 정해주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정도 검색을 해봤다 라고 하신다면 다음 버튼 누르셔가지고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게 되면은 다음 화면으로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을 하시게 되는데 네이버 쇼핑이 오늘 누르셔가지고 네이버 쇼핑이 내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로 가입한 다음에 네이버 쇼핑내 상품 노출되게 하겠다 라는 데온 해주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채팅 상담 고객들한테 받겠다 온 해주시고 나셔서 다음 버튼 누르셔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스토어 이름 좀 전에 검색해봤던 그 이름 넣어주시고 URL도 똑같이 넣어주세요. 요 URL 주소는요. 나중에 고객들이 내 스토어 주소를 쳐서 들어올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어, 쇼핑몰 주소가 되는데 이 주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하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처럼 유튜브로 타이핑 쳐서 들어가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네이버 띄어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인 것처럼 고객들도 요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요 부분은 음. 가입하고 나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웬만하시면 스토어 이름 썼는 거를 그냥 영문으로 전환해서 넣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철수네 빵가게라고 썼으면 여기에 한국어 타이핑으로 철수네 이렇게 썼었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소개 글에는요 여러분들의 스토어 이름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 항상 수정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내가 판매를 할 상품이 해외에서 구 공수해 온 가장 좋은 어 의류 그리고 생활 용품, 인테리어 소품 전문 쇼핑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개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카테고리의 그 분류의 이름 뭐 의류, 뭐 침구 아니면은 뭐 컴퓨터 용품 뭐 이런 것들 이 있죠? 그런 것들을 써주시고 뒤쪽에 쇼핑몰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은 의류 쇼핑몰을 검색을 하는 고객들한테 내 쇼핑몰이 한번더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너무 폰번호가 공개가 되는 건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아톡 영상 올려놨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070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070 아톡 연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채널 들어가시면 아토 이렇게 검색하셨을 때 여기 고객상담 전화번호 받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영상 좀 참고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공유되는 건좀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표 상품 카테고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시니까 여기는 어 여러분들이 그냥 판매하고 싶은 카테고리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해외 구매대행 상품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해외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해외 상품 판매 체크하시고 여기 이용약관에만 체크하시면 돼요 개인 판매자는 이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긴 체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상품 배송 정보 그 정산 정보 부분이 나오실 건데 정산 정보 부분에 배송 유형에는 택배를 선택해 주시고 수입은 여러분들이 정식 수입해 주시는 상품이 아닌 이상에는 병행으로 수입을 해 오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출고지 주소는 그냥 여러분 집주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락처도 여러분 주소 반품지 주소도 두어 여러분들 그냥 집주소 일단은 해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탁으로 받든 아니면 은 창고가 생기든 아니면 진짜 집에서 택배를 보내든 할 때마다 그 주소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대금 수령 방법에서 은행을 선택할 때 은행 인증을 해주셔야지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은행 이름 그리고 예금주 그리고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 입금으로 받겠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스토어의 담당자 이름을 써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인증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인증까지 한번 더해 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 판매자의 개설이었고요. 사업자 판매자로 나중에 전환을 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개인 판매자로 먼저 가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아이디로 하나 더 가입을 따로 해주시고 사업자로 따로 가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아이디로 가지고 있었던 거를 사업자 전환 메뉴를 통해서 사업자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개인으로 먼저 가입했다가 사업자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개인 아이디로 또못 만드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회를 이미 박탈당한 거예요. 두 개의 스토어를 처음부터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그러시니까 사업자로 열심히 등급을 올리셔서 복수 아이디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아이디를 먼저 하신 다음에 사업자 나신 다음에 사업자 따로 가입하시고 개인 아이디를 나중에 사업자로 전환해 주시면 사업자 하나 안에 두 개의 복수 아이디를 운영할 수 있다. 복사 아이디 하나 더 운영할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수도 판매 가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